안녕하세요. 오하이 고자이마스. 반갑습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에 보이는 대로 참 아버님은 왜 막내 아들을 후계자, 대신자, 상속자로 세우셨는가? 라는 그런 주제로 이 전체를 다 이제 예, 또 공부하려면은 한두 시간 정도 됩니다. 예, 그러나 예, 한 시간 정도로 예정해서 예, 이제 골자를 골자는 아버님의 말씀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 정리를 해서 어, 이제 함께 공부를 하겠는데요. 에, 이 주제 내용은 제가 이제 청평에서 오기 전부터 어, 몇 차례 한국에서 제가 에, 세계평화통일성전 구리성전에 에, 이제 부임하기 전에 에, 부임하기 전부터 본부성전에 제가 교육 당당을 하고 있을 때부터 에, 아버님 말씀을 정리하고 특별히 3대 왕권의 그구도선리그구도선리의 맥이 무엇이냐 후계자 대신자 상속자를 중심삼고 하나님의 선미의 그 역사의 축을 이루어 가지고 기원절까지 완료하게 되 있었다. 그 안에 이제 우리. 삼대 왕권의 삼대 왕권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근대자를 쓰는 삼대 왕권이 있고요. 그리고 대신 대신자 대자 하는 그 삼대 왕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서로 쓰는 삼대 왕권과 근대자로 쓰는 이 삼대 왕권을 중심삼고 하나님은. 참부모님, 참아부님은 섬미의 맥을 가지고 3대 왕권을 중심으로 맥을 중심 삼고 소위 기원절 네, 2013년 1월 13일 기원절을 승리하시고자 원하셨다 그런 내용의 핵이 되고 주제가 되는 겁니다 네. 먼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리마로 함께 운동해 보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하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3대의 그기중승심 삼은 그 이름이 물론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도 들어가지만 은이 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이게 3대잖아요3대의그 3대. 이름도 어, 영원할 것이다. 예, 또 대대로 기억할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한가지 3세기 32장 구절이에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될때 예, 야곱이 이제 그 하나님을 조부라 그랬습니다. 조부, 예,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내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께 여와의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니라 하는 말씀을 우리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첫 번째 삼대 왕권의 섭리의 개관. 두 번째는 삼대왕권 구도선미의 그 골자, 그 골자 핵이 무엇이냐 세 번째는 삼대왕권과 축복의 정체성 네 번째는 축복가정왕시대와 삼대를 통한 단감역사 축복가정인데 그 축복가정의 왕이라는 거예요 왕 다섯 번째, 신주님 탄생과 3대 핏줄 섭리의 정체성. 오늘, 오늘 신주님이 와 계십니다. 신주님 그런 말씀도 아버님 말씀 있더라고요. 그 여섯 번째, 49의 제 부모의 날, 참부모의 날 기념식의 정체성, 가이나벨 당관복이 섭리의 정체성, 참부모님의 말씀과 실체권을 상속받은 그 막내요 형기님 마지막으로 참부모님의 축복을 전수하나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한 시간 기준으로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보실까요? 이 축복의 하신 날이 언제냐? 2009년 1월 15일 또 1월 31일 아버님께서 후계자 되신 자 상속자 되신 막내 아드님께 에 물론 먼저 2000, 2008년 4월 18일이죠 18일이죠 그때 에 이미 이제 후계자로 아버님께서 점지해 주시고 또 축복도 해 주시고 성본전수 성본전수가 뭐냐면 팔대 교재 교본이에요 이번에 이제 통일마크를 이제 사실 참 부끄러워 드을 임다만 가정연합에서 그걸 이제 모 쓰게 제소했잖아요 그걸 이번에 그걸 찾아오시고 또그 통일마크를 찾아오는 그 안에는 8대 교재 교본이 다 있습니다. 그 8대 교제 교본은 이제는 우리가 마음껏 인쇄도 하고 프린트하면서 사용해도 절대 반대 못한다. 그성본전수 8대 교재는 2008년 4월 18일 날 우리 님께서 이제 한국 세계 회장으로 아버님 취임하실 때에 그때 전수해 주신 거예요. 그걸 후계자 대신에 상속자 박내 아드님에게 다 상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방금 우리가 본 영상 천주 천지 부모 안식권 안착 즉이식에 있어서 여러분 안식권 안착입니다 안식을 안착한다 정착한다 완전히 무리를 내린다 이거예요 천주 천지 부모 안식권 안착 즉이식에 있어서의 찬물의 축복을 전수하나이다 이게 2009년 1월 15일 31일 날 만왕의 왕 하나님 해왕권 대관식을 하신 전체의 그 매기고 골짜고 바로 알맹이에요 전체 전반 정권 모든 섭리의 내용을 다 아버님의 말씀도 아버님의 당신의 실체도 그리고 아버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모든 축복권까지 누구에게 지금 축복을 해주시고 계십니까? 망대하드님께 지금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의 행사를 몇 차례 하셨어요? 세 차례. 세 번이나. 세번 하시면서 늘 이대왕님께서도 자주 말씀하시죠. 나는, 아버님으로부터 왕관을 직접 시험 받았다. 이렇게 늘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 아버님이 이제 후계자 되시던 상속자 위대왕님께 씌워주신 그 왕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우리 왕관을 누구로부터 우리가 이제 축복받아 이제 쓸수 있게 되었습니까? 이 대왕님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한 5분만 보겠습니다. 5분. 대방권, 선포합니다. 다음은 왕 이게 천주 앞에 선포하신 거예요. 천주 앞에. 현주가 뭐예요? 하늘과 땅이에요. 먼전 세계 국가를 대표하여 1 2국를환하는 의식을 거전 세계의 종족을 대표하 한국의 1 2종의 이유 뭐 돼요? 돌놀리가1 2 0상돌놀리가 있어서. 예, 이런 행사를 몇 차례 하셨다고요? 삼 차. 우리 한국말로 3세번이든삼세 번. 왕관을 세워 주시고 왕관을 세워 주시고 하시는 그 임. 만왕의 왕, 하나의 해방과 대관식을 세 차례 하세 차례. 레버론과기 지금 제일 그 선포하는 선포가 뭡니까? 천주 앞에 선포하노이다. 하늘 땅 앞에 선포하신 거요 선포하신 이 행사고 그 선포하신 천주, 천지, 부모, 안식관 안착, 징의식에 있어서 찬부님의 무엇을 전수하나이다 축복을 전수하나 축복 3대 왕권선례 개관 네. 찬부님의 중심으로 하면 고궁생의 로정이 1945년도부터 정식으로 고궁생의가 출발하셔요 그 고궁생의 출발하신 그로부터 2013년 1월 13일 소위 기원절까지 전체의 섭리 개관이 이제 제가 도표를 삼오의 공세로 정에 이제 요것은 이제 삼모 모 중심한 섭리의 하나의 내용이 핵기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선포 섭리 역사는 54년 5월 1일 세계 기독교 통일 순령협회가 창립된 그 해로부터 94년 5월 2일까지 창립 40주년까지의 그 역사는 메시아 선포를 하시는 선미에 누가? 아버님이 당신이 메시아라 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그 선미가 4대 이제 명지를 선포하시고 전부님 우리 그때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이대원님께서 탄생하신다. 탄생 77년 9월 20일. 그리고 발정식 천부조의 전부를 선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장자권 선포, 부모권 선포 그리고 난 다음에 메시아권을 선포하는 거야. 메시아. 그리고 나는 9 4년 5월 1일. 제 해표 40일, 40주년 그 해를 더해가지고 세계 기독교 통일 출중해표 창립한지 40년 만에 아버님께서 가정 맹세 그때는 7절까지 이제 선포했죠, 제정했죠. 그리고 그다음 나중에 이제 한 절을 포함해서 8절이에요. 그러면 가정 맹세 그 안에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8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제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3절. 여러분 한번 3절을 재청해 볼까요? 우리 가정은 3 사랑을 중심사.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족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한다. 이 가정 맹세 가장 중요한 맥이고 그게 하나의 해제예요. 3대 왕권. 3대 왕권에 이제 그것을 이제 재정해 가지고, 가정을 제정해 가지고 사실 저저 제정하셔 가지고 지금 이렇게 발표하신 그 가정 맹세를 하시는 그 맹세는 저는. 아버님이 하나님께 맹세하시는 맹세물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그걸 함께해서 그 기준을 이루어 같이 이루어드리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선포하셨다그 다음에 3대왕권을 이제 구체적으로 준비하시는 거예요 선보를 했으니까 예. 그래서 1949년 4년대 장례 40년 기념 행사 끝나고 나면 대 세계 평화 가정이라고 대회 하시고 참부 모천조 안식권 선보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참부 모 안식권 선보 끝난 다음에 97년 9월 6일날 우리 그때는 이제 영주님과 우리 형주님 축복을 하신 거 그러니까, 축복을 통해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삼대왕권 준비 섭리를 구체적으로 해나가시는 거예요. 물론, 아버님 섭리가 있겠죠. 아버님 섭리 안에, 거기에 동시에 아버님께서는 삼대왕권을 구체적으로 준비, 준비, 준비, 준비 하셨더라이 말이에요. 성인, 살인마 축복, 천주 부모, 천주 통일, 통일, 해방선포식 비상천상, 천국출발선포, 종교통일식 2002년 11년 1 1일 부자협조선포 2012월 0 1일 날 하나님의 왕권 즉위식을 하셨습니다. 즉위식을 선포, 아, 즉위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2012월 3일 날낙원지옥 철폐를 다 하셨어요.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천국 입정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천국 입적으로 선포하시려면 낙원, 뭐, 지, 그 지역을 다 해, 철폐를 시켜버려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2001년 1월 13일 날이 무슨 뭘 했다고 요 하나님 왕권 즉위식을 하셨더라. 저는 하나님 왕권 즉위식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찬부 모님을 통해가지고 실체로 이땅 위에 정착하셨다. 저는 그렇게 항상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권 선포 시대 이후에 왕권 선포 섭리 시대를 이제 준비했으니까 이제 선포를 해야 되겠죠. 선포. 선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럴수 살 하나 왕권 제기시기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 산비의 빗줄을 이제야 바로 잡았다 쭉 선포하시면서 예, 그리고 천지, 천주전지 지 참봉원인 평화통일가정왕 즉위식 지기식. 그 즉위식터 위에 하나님을 해방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평화의 왕 대화하시고 난 다음에 2004년 5월 10일 우리 신조님이 탄식하십니다 그러난 다음에 그러난 다음에 아버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이 예, 이제 이거 노표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제가 이제 설명합니다. 예, 그 다음에 삼병권구 구도선미의 골짜 골짜 골짜 핵이 뭐냐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안건이기에서부터 아무리 구체적으로 그 시대 시대 시대마다 3대 왕권의 그 맥을 그때 그때 그때 그때마다 말씀을 선포 선포하시고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골자 사실 이거 골자예요 이거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 설명을 아버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첫째 3대 핏줄과 축복이 중요합니다. 축복가정이 뭐냐? 3대 권을 이어받는 것이 상속받는 것이 축복가정이에요. 하나님이 1대, 아담해와가 몇 대라고요? 2대. 근데 2대인데 아담해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참부모라는 것은 둘이 아니에요. 참부가 둘이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가정연합의 우리 어머니 한모는 너도 참부모다.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아버님의 참부모라는 그 개념의 정체성이 뭐냐면 당신 스스로 본인의 참부모라는 것을 아버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둘이 하나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절대요일 불변 영원하시는 거예요 참그이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이 타 하나기 때문에 그 이대격인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축복을 못 받았잖아요 삼시 십자 돌아가기 때문에 이대권인 그 예수님도 자리를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참부모가 이대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부모로 말미야마 혈통 전환하는 축복을 받아야 축복을 받아야 3대 핏졸에 이제야 잡힌다는 거예요 이래 왕되는 참부모가 혈통을 전환시키는 축복을 받아야 받는 그 받는 그 대상자가 되어야 많이 비로소 하나님의 삼대 뒷줄이 바로 잡힌다는 거예요. 그것만 정말 때문에 삼대 왕권을 이어 받기 위한 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이게 2002년 3월 31일 벨베데 사신 거예요. 바로 이거 하나님 일대, 그리고 하나, 아담의 이대. 그 이대 앞에, 하나님 앞에 여기 남은 3대는, 아까 말했죠. 야곱이, 조부!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조부, 그, 하나님이 이제, 조부, 할아버지 격이잖아요. 할아버지 격인 그 할아버지 격인 그 하나님 일때면은 이대 아담요가 이대, 그 이대 아담요를 낳은 한 자녀, 그 자녀는 하나님의 서복이 될 때에 뭐예요? 손자. 그러다 라락했단 말이에요, 라락 있습니다. 하나님 일대, 참부모 이대, 삼대권, 참사랑, 참생명, 혈통이 이어지지 않아요. 참부모 가정, 축복가정이 삼대예요. 하나님은 삼대 빚줄을 사랑하지 못한 하늘과 나왔다.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피조론 삼대로서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하나님 일대고 그 다음에 아담이 이댄데 하나님과 아담의가 연결돼 가지고 피조리 생겨나 할 텐데 하나님의 선자 손녀로를 지금 사랑해지 뭐 사랑해 보셨습니까 못했습니까? 이거 역사가 우리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지 못그 손자 손녀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지 못하고 그거를 찾지 못한 하늘 품고 살아오셨다 그 말이에요 못하고 맞지 못한 하늘 지금까지 품고 살아왔어요 뭐 손자 손녀를 성다 죽었다는 거예요 왜 아들 딸을 죽었기 때문에 손자 손녀를 죽은 거죠그 얘기죠. 하나님이 손자, 손녀를 사랑해보지 못하고 하늘을 지금까지 품고 나왔어요. 그런데, 참부모님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한번 참부모님이 땅에 오시는 말 말. 그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 참부모 이대로서 참부모 혈통 전환하는 3대 축복에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비로서 3대 빗줄을 바로 잡았다. 그럼 그 3대 빗줄 바로 잡으신 첫째 뿌리의 3대 권의 뿌리의 중심이 누구예요? 누구시라고요? 우리, <웃음> 누구시라고요? 왜 하나님이다. <웃음> 하나님 일때인데 그럼 참부모 2대시면 3대 누구예요? 예, 봅시다. 봅시다. 신이 아니고 하나님 일때 참부모, 참부모, 아버지, 아버, 아버님 참부모, 어머니 참부모 거기에서 탄생된 그 아들 되는 그 그 자리가 하나님 볼 때는 3대 빗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표시했습니다 3대 빗줄이 이제 비로소 수직된 연결된 그 시점이 언제냐 97년 9월 6일 우리 형님께서 축복받으신 그날이다 축복은 혈통상속이잖아요 봅시다 가정의 3절 같이 함께 해볼까요? 전일곡, 조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 의 중심사, 4대 심정권, 3대 왕권. 여러분, 3대 왕권의 거기에 대가, 대가 무슨 자예요? 무슨 대 자예요? 큰대 자, 3대 왕권이잖아요. 황족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나이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3대 왕권은 흔대 왕권 왕권이에요. 하나님 1대 왕, 참부모 2대 왕. 그러면 우리 왕님 은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 3대 왕권이다 그 말이에요. 봅시다. 4대 심정 3대 원권은 홍룡 명사인 아이다 자,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보겠습니다. 3대이면서 뜻을 공동으로 이룬 일대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참부모, 우리 이대왕님, 우리 이제, 여기에 이제 3대는 이제 우리 신주님. 그러니까, 참부모님, 우리 이대왕님 신조님은 3대 지만은 일대와 같은 섭리를 하나님 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3대 빚졸은 바로 2002년 3월 31일 날 하나님 왕권 지기식 이후에 1년 두달 뒤에 한 아버님께서 삼대빛 핏줄을 이제는 바로 잡았다 라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제 삼대죠 삼대인데 뜻으로 보게 될 때는 이렇고 나서 일대라는 거예요 야곱부터 하나님 야곱 그리고 이삭과 야곱은 삼대 3대, 삼대인데 뜻을 보게 되면은 일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하나님 이삭도 하나님 그리고 야곱도 하나님 그런 견념이잖아요 봅시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출교 3장 줄이죠 한 말씀은 바로 이런 섭리 노정에 까가볼때 그들은 삼대이면서도 뜻으로 보면 하나의 뜻을 공동으로 이룩한 선조로서 일태와 같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거 원리 강론에 307쪽에 나와 있잖아요. 뜻을 공동으로, 공동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참부모님, 우리 이대왕님, 또 우리 3대 되는 또 신주님. 같이 함께 이루어간다. 그런 뜻이죠. 봅시다, 또. 아브라함을 용렴한 뜻은 종적으로 이삭과 야곱을 연장되었으나 결국 뜻을 중심 삼고 보면 그것은 연장되지 않고 아브라함을 중심 삼고 횡적으로 행적으로 탕감 복귀하는 것과 같이 되었다 원리 강론 4 0 7쪽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아버님 말씀 봅시다 노아부터가 십대가 있었지만 이삭부터 연장됨으로 말미암 하나님은 그 12대를 복귀해야 했습니다 거기에 10대와 같은 12대가 있었습니다 왜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3대인데 몇 대와 같다고요? 1대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건 아버님 말씀이잖아요 3대인데 뜻으로 보면 은 1대와 같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 말이죠. 뭐, 뭐, 부모님이 세운 3대권, 일, 3대권 일대와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사시잖아요. 참모님, 진주님이 이제 천, 천정국에 있을 때 항상, 아버지께서 진주님을 같이, 같이 데리고 사시잖아요. <웃음> 그러죠. 5은 3대권이 1대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세 가정이 할아버지로부터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자기 부부로부터 아들딸까지 4대까지 하나 된 그런 사람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 안 되면 하나가 안 되면 1대가 안 되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1대, 아담에와가 2대, 아담에와 아들딸이 3대, 3대 사비기대 가정은 반드시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자기 부부, 아들, 딸을 사대를 거쳐가지고 단계는 4단계에요. 단계인데 그 사수단계를 땅에 거쳐가지고 단계가 3단계인데 사수 땅은 동서, 남북을 말하고 삼수는 중사함고 3단계에요. 전부가 3단계로 연결되는 거예요. 발도 이렇고 연결되고 전체를 보면 이것이 몸뚱이, 머리 3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3단계 3은 3, 3은 9다 그 수가 3대를 이루기 때문에 그 수를 다이렇기 때문에 사탄수가 되었어요 네. 또 하나 성경 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부부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사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전해 내게 명하시를 내 고향 내 종교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이라 위마에서 봤지요? 그래서 하나님, 아담해와 자녀, 요거는 이제 3대권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축복, 가정왕 시대와 3대를 통한 탕화 역사. 이때는 3대는 대신대 자예요. 대신대. 가정왕 시대를 통한 탕화 역사의 내용을 쭉 보니까요. 가정왕 시대가 없으니 선생님을 통해 3대를 거쳐 맞춰야 된다 92세까지 92세까지 아버님 못 살면 은못 사시면 은 3대를 거쳐서 맞춘다는 거예요 딱 맞춘다는 그 말이죠 선생님 92년 2세 2012년까지죠 내가 살지 못하면 3대를 거쳐 맡아야 되고, 3대가 한 사람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렇다! 가로가지 않았던 3시대를 거쳐오지 않고 한 시대로 끝날 것이 없는데, 구약시대 물질, 신약시대 아들, 성약시대 가정, 전 세계 물건를한 자들 놓고 그럼 12년까지, 그건 1 2년까지 하나의 황금, 황금, 저기식 한 이후에 1 2년까지예요 10년까지, 그것이 2013년 1월 13일, 2012년 1월 전까지가 12년이에요 그때 다 마쳐야 된다 탄감 역사를 다 끝내고 기원절 소야 아버님의 세 번째 성원 하나님의 결혼식까지 하셔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2003년 12월 7일 청해 과드를 그 하셨습니다. 왕권 중의식 이후에 이제 12년이니까 바로 2001월 13일까지. 아까 말씀드 아버님 말씀은 이 12년이에요. 왕권 즉위식 이후에 12년, 92세까지 아버님 모사시면은 이 12년을 더하가지고 3대 3대를 통해 가지고 완성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3대를 통해서 마무리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때의 아버님께서 그려놓고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머님하고 다시 결혼 준비해야 되겠다. 2004년 1월 24일, 여기에 어머니도 계시지만 선생님이 이제는 어머니가 갈라져가지고 다시 결혼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때 아버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타락 세상에 지금까지 물들어왔어요, 있어요, 그렇다. 그렇다고 딴 가정하고 한다는 것이 아니그 때문에 아버님 두 번째, 2003년도 2월 6일, 두 번째, 성원하셨잖아요. 두 번째, 그게 하시고 난 다음에, 비로소, 가정왕, 제기식을 하셨습니다. 다락 계속적인 사랑을 할수 없다는 거예요. 깨끗이 청산했다가 다시 사랑을 해야 된다. 이게 2004년도 전에 4년도면 이제 4년도면은 시를볼때에 우리 그거 시를볼때에 그때의 아버님께 형기이가 소생장성 완성권이다라고 그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8월 달에 아버님 말씀 선포하셨다. 요나오잖 형진이가 소생장성 완성거리다. 2 0 0 8월 30일을 했는데, 봅시다. 이게 평화의 왕 대관식 이후에 완성을 선포하신 이유가 있어. 이유. 그런 말씀을 이유가 뭐냐? 경진이가 소생장성완성이다. 그때 하시면서 경진이 자녀가 신팔신만신공이라고요. 팔만공이, 발만궁이 팔만공이, 발만궁이 8만공이다 그러면서 처음 정착 자녀가 되었다. 그러 처음으로 선생님이 선조를 사랑할 수 있는 시대에 들어왔다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 신조님 탄생 113일째 113일째 그때 비로소 아버님이 처음으로 최초로 선조를 사랑할 수 있는 시대에 들어왔다 3대를 가라으로 하나님은 심정권을 탄감한 승리권에 섰다 이 가정에서 3대를 말하는 거죠 만능의 손한 왕으로서 평화의 왕으로 선포해도 이제는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때가 3대째 아들, 딸을 중심으로 하나의 가정에서 교육한다 그러시면서 여기에 말씀이 있습니다 심정권의 안에 반드시 순결과 순회와 순혈통이 바로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잡힌 심정권은 유효할까요? 그거는 불효할까요? 유효할까요? 불효할까요? 심정권 그 안에 그 사람의 순결했나 순회가 있느냐, 순혈통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등을 바로 세워할 중대 시험에 선생님이 못 넘었다. 그걸 이제 아버님 가정 전체로 이럴 때에 이제, 그거는 이제 뭐, 그런 사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님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가정에서 그 소생장성 완성구대 하시고 난 다음에 그 계속 그 말씀이에요. 가정에서 여자들과 남자들 모두가 반대했지만 누굴 반대했다는 거예요 누굴 반대했다는 말일까요? 그러면서 심정본의 가정삼대를 먹고 함께 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한 거라고요 하면서 정착 안착시대 가정중심삼고 천주천지천지인의 제일인으로서 안착하는 대평성대시대 지구천국시대를 출발하는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이 대왕님 소생장성완성꼴이 이제 자리 잡셨고그 기대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버님이 그러기 때문에 내가 우리 형진 아들을 소망을 갖고 있다 소망을 걸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시다요 내가 지금까지 아들딸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손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님 아들딸을 는거고왜 손자 손자를 그래어요 아들들은 사라지 못했기 때문에 왜 선자가 나오실까요? 선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때 선자는 누구를 말하신 겁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 선자, 손녀를 찾지 못했던 한의 심정을 대신해 가지고 당신이 선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버님이 우리 형제님 막내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심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자를 사랑한다는 거 이게 막내 아들이에요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김종석 회장님 하나님이 선자를 사랑하지 못한 그하늘의 심정을 아버님이 지금 대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한그 그 선자가 하나밖에 안 나보다 우리 가정에 아버님, 가정에자 아버님, 몇분이시죠 아들은 일곱, 딸 일곱. 그런데 하나밖에 안 남은 우리 형님. 그리 때문에 내가 소망을 지금 걸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형이 밖에 안 남았어요. 다 걸려 들어갈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거라고 했지. 그 당시, 그, 심, 그 당시에 환경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들, 딸. 모두 가다. 그러면서 우리 형질이 이런 자모가 먼저 갔어요. 어머니가 없는 가운데서 어머니가 없어요. 지금 어머니 얘기하시면서 이 아버님께서 어머니가 없어! 어머니도 지금 통일교회에서 어머니 책임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 있습니까?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에요. 뭐예요? 책임 못 따른 있었어.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첩첩이 남겨있어. 아버님이, 박내 아들님을 소망을 걸고 계시는 그때 그 심정을 지금, 아버님이 심정을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 우리 역학원에 들어갔다가 포기해가지고 이제 박사까지 하려 했는데 8년 세월이 그때요 7년, 5년 이상 세월이 걸렸어요. 그때 기간이 말, 기전에 안 됐다. 그만두라가잖아요걸 그래 내가 박사,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박사 끝날 것이 끝날 그 지금 이때부터 5년이요. 그리고 8년 전에 그 끝내라고 했어. 삼 4시대에는 내가 종교의 모든 전부를 알아가지고 꼭대기에 잡아가지고 뒤집어야 된다는 명령을 가고 기 때문에 8년, 그 이제 박사위까지 하게 되면 그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박정환 꼭쟁이 잡아주고 가지고 뒤집어야 된다는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야. 걱정하은예 어느 누구의 아들들을 못 했더라도 그런 명령을 할수 있는 사람을 길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누구 보고 알아, 뭐 알아. 누구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거를 내보는 건 몰라. 뭐뭐현지님뭐 뭐, 뭐, 사위잖아요. 길러가지고 뭐 길러가지고 뭐 후, 후계자로 세월 준비를 그때 막 했다고 하는 것 같잖아요. 응? 알겠나 그러면서 여기 아버지 말씀. 중간 배들은 다 흠이 있어요. 흠이 있어. 그 중간 배들 이, 이 상황은 뭐? 아버님 가정을 놓고 말을 가정을 놓고 봅시다. 선생님 자치도 이혼했지. 흠이 있잖아요. 성진으로 흠이 있잖아요. 효지도 흠이 있어요. 흥기는 연계 같고, 현지도 그래요. 우리 학교에 우리 현지이 얘기했습니다만. 자기 마음대로 하지! 누가, 누가, 현지이문제기 만다는 거예요. 그러가, 그러가! 복기는 마음대로 했어요. 마음대로 하지 않는 아들! 아버님이 아주 상, 요전에 부모님이 강렬할 때의 연계 현상을 체험할 때, 형지를 간뭐 제일 먼저 짙어 나와가지고 나를 붙들고 안고, 회생돼가지고 얘기할 때까지 지키고 있었던 사실, 이걸 아버님께서 말씀하시던 아버님께서 순회하실 때 호텔에, 호텔에 계시는데, 경호원들 다 경호해요. 근데 우리 위대한 께서 경호한다고. 그한쪽이 그러니까, 경호원들이, 네, 형제님, 우리 경호하니까요. <웃음> 주무세요, 주무세요. <웃음> 그렇게 겠죠 그런데 그런데 여기 나왔잖아요. 영계의 향상을 체험할 때에 이미 그때 우리 대왕님은 영적인 감각이 빠르고 체험을 하시는 그런 그증거있잖아요 형님이가 제일 먼저 뛰쳐나와가지고 가지고 나를 붙들고 회성했다 아버님이 나오셔요. 그래, 딱 찾아가지고 붙, 붙들었, 붙들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잠깐, 아버님을 붙들어서, 잠깐 멈추게 한 회생하고 있는 그 순간에, 거기에, 불청객이 지나갔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가지고 얘기할 때, 이사도 사실, 그런, 그래, 자라면서, 어머니, 어머니, 자고 있는 이불에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자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들, 딸을 믿을 수 없는데, 그래도 소망 걸고 있는 아들, 지금 누굴 소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든지 영계 빠르셔 흥진이도 만나고 영진이도 만나고 그래요 그리고 이도왕님이 형진이 형님 형님, 형님, 형님 그러면 오신다는 거예요 보러 오면 만나고, 그래요. 그러면 만나가지고, 오늘 내 어릴 때부터 자기 아버지 선생이 자기를 권리하는 자 잘못하러 너를 틀림없이 주일될 때까지 오게 되면, 문 닫아버리고 들어가게 돼요. 영적으로 말로 가요. 뭘 잘못했다가 반드시 너희 자식 이렇게 잘못했다가는 어디 여기 들어오느냐 하고 막 해야 돼요. 아버님의 종자는 그렇다 하시면서, 여기에 중점 하십니다. 영지도 이 여자 때문에 정해 갔어요. 이놈의 갔나? 정보를 속여가지고, 영지, 정부를 속여가지고, 이건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시간이 기도 내가 전부 다 믿을 수밖에 없어가지고 했는데, 영지 자체가, 이래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이건 한마디 해야 되겠네요. 우리 영지님이 이제, 그, 국민 여러분이 이제, 축받으면 조서 써야 되잖아요. 그 조서에는 정부, 정부 쓰잖아요. 정! 첫 달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정표의 사실을 실험 받잖아요? 사실을 실험 가서 이제 봤는데, 거기에 정확하고 할수 있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잖아요. 밝혔을 때에그뭐누구누라는그 장군. 그리기 때문에 사실을 실험 받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냥, 도마시켜가지고버렸다얘기니 전부 믿을 수 밖에 없어가지고 했는데, 연이 자체가 이래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이 내가 가지고 내, 내가 정이 뭐냐고 하늘에 호령이 내려가지고 갈라져가지고 고민하다가 간 거예요. 세상에 그런, 그 가르친 사람이 누구예요? 자, 그 다음에 합시다. 내가 체제를 여기 통일교회에 자기와 같이 믿고 30일 동안 맡겨드렸는데, 홍성피이 2점치 세 편들을 말을 두고 망해가세요. 원 제가 기준에서 안 맞으면 다 틀어내는 거예요. 선생님의 최후의 이다칠 사망에다가 면서또 나옵니다. 열두 아들, 딸, 열세다 끊어졌어요. 누구 앞에? 아버랍에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은 것은 누가 남았다고요? 형일이 밖에 없어! 경제는 난, 나참 이름을 짓는 말이에요. 그 이름을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에요. 신탈이, 신만이, 신궁, 이거 8만궁이에요. 그 다음에 골자, 골자, 신골하게 되면 8만궁걸이 돼요. 그건 너무나 뜻을 아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믿어, 제끼기 위한 자화, 자차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걸준, 우리 신년님 진짜가 진짜 도라면요 중걸 줄이에요. 중걸 줄 때면 그 거리 있잖아요 걸. 물론 거리 아니지만 거리잖아요. 중걸 진짜 신주이하고요그 때문에 발만 공 또는 공걸 같은 것이다는 것을 아니지 말씀하시니 신년이 걸자 하게 되면 발만 공걸. 예, 이건 뭐, 골짜, 다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중구한편다 끊어지고. 단나무신한 분, 소망 걸고 있었던 한 분, 누구시라고요? 열두, 열세 자녀. 어머니는 책임 못한 입장에 본인 할 일이 첩첩이 남아있고 열두 자녀, 열세자 자녀 가운데 다 걸려 들수 있는 입장에 지금 있고 다 흠이 있고 다 끊어졌어. 다 끊어졌어. 그런데 하나님 참부모님이 소망을 거신 단한분 계시는데 누구시라고요? 단 하나 형진님 영계 빠르고 형수님의 정보 문제를 기도하시다가 아시고 아버님께 보고했잖아요 형기님 진 만나고 부르면 만날 수 있는 은하시는 우리 이대왕님 어릴 때 봅시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님은 우리 이대왕님은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소망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봅시다 우리 아들 막내가 누구든가 형진이에요 우리 아들 딸을 사는데도 어제도 전화 오고 매일 전화 가 오는데 말이야아요 어머님이 말이지 우리 막내 누구라고? 아들 막내가 누구든냐 아들만이 누구도냐? 평진님평진이에요 선생님을 중심삼고 수평선으로 이 삼대가 연결돼서 이미 연결됐다 수평으로 여러분은 삼대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아니죠 그거는 이제 반계적이죠 아들딸 지금 전부 다 모르잖아요 아들딸을 통해 가지고 삼대 행정연합회에 연결돼 소생, 장성, 완성권이 생기는 거예요. 막내에 더 사랑하는 그 이유가 뭐냐? 천지의 이치다. 막내 아들을 왜더 사랑하느냐 이거요그 원칙이 여기 있는 거야. 막내 아들을 사랑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 되겠는데, 막내를 붙들고 자기 장자보다 더 살아야 됩니다. 막내가 더 사는 랑하 것이 무슨 이치라고요? 그게 천지의 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연결이 해야 좀 무섭다. 아부대학의 신학 박사가 토요일에 한번 선생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만나러 올 때에 전화하고 오잖아요. 그런데 어? 전화를 우리 이대원님 제일 먼저 받으셨다가 말이에요. 어떤 때는 우리 막내가 전화자를 들고는 벌써 문을 잠겨요, 잠가. 이제 영적으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오면 안 돼, 아버지. 두고 봐요 오면 안 돼요 하더라고요. 반드시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온다고 전하게 되면 오늘은 괜찮습니다. 하는 거예요. 전화가 오면 벌써 전부 다 아는 거예요. 그리 때문에 우리 형기는 제일 무서운 애기가 형길이다. 종교로 말하게 되면 내가, 아버님이죠 내가 제일 막내고. 재림주가 제 역사 정리하고 새 역사 출발할 때맨 막내로 출발한다. 막내를 출발한다. 그러면서 우리 영진이 맨 막내가 아버지 빨리 돌아가게 가, 갑시다. 이제 미국에 있었을 때, 미국에 있을 당시에 그 얘기입니다. 여기 이 세들 젊은 놈들 미국이 좋다고 하는 왔는데 뭘 먹기 위해서 여기다 왔어요? 그 아들딸을 다 망쳐버렸어요. 이들 미국에 갔던 이 세들 전부 다막다 세서 다 흘러가고 다 망쳤다고 말이야다 이 약이 얼마나 힘들지 알아요 우리 형진이 지금 나보고 아버님 아버지 한국에 빨리 돌아가요 돌아갑시다 그말이죠 한국에 돌아가죠 그래요 다른 아들들른 다른 그렇지 않는데 많은 나들 따들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 형진만 아버지 미국에 있죠. 한국에 돌아가셔야 돼요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는데 맨망 내가 아버지 빨리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미국은 아무더니 무엇이 전부 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선생님이 예수를 모셨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천지개벽 시대가 오면 맨 막내가 조상된다. 끝날이 되는 그 세계에 들어가 가지고 천천시대와 후천시대 그것이 지금으로 말하게 되면 천지개벽의 시대가 오는데 조상이 선자되고 맨 막내가 와서 맨 조상이 된다는 거에요 천주가 뒤집어요 그리 때문에 우리 통일교회는 3대권을 적심사가볼때 할아버지가 존중가 되고 아버지 아들의 자리에서 알고 형님이 동생 자리에 돌아가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요 나옵니다 천재적인 분야를 갖고 계신 막내 아들 형님 이게 참 재미있어요 이거 막내가 돼요 형통이 할 그의 형, 진, 그 형, 그 형을 말하는 겁니다. 형, 진이에요. 이름이 대단하지 그래 현재적인 머리를 갖고 있어요. 누가? 누가 전전히 머리를 갖고 계십니까? 네? 한 가지를 하면 열 가지를 알고 누가 여기 왔다 갔다 하는 통일교회 사람들 보면 아버지. 저 사람은 주의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심해야 됩니다. 그말 아닙니까? 동일교의 사람을 들 보면 아, 저 사람은 주의해야 됩니다. 응. 얼마 후에 보니 반대합니다. 반대하더라고요 통하신다는 거예요. 통, 그거는 영적인 것도 되지만 사통팔털 다하시고 느끼고 천재적인 문화를 갖고 계시니까그 천재적인 문화는 단순한 어떤 물 외적인 천재가 아니에요. 영적인 분야에서도 제일 밝으셨다, 자녀 중에서. 참부모 계대를 세운, 세운 대신 상속자는 후계자는 그 대신자는 내 분이라고요? 하나 게 없다. 계대, 계대. 제가 계대의 말씀을 검색해 버려가지고 계대라는 말을 810번 했더라고요맨니가 형균인데 형은 형통하다는 말인데 아들 가운데 내 막내 형들인데 형은 형통하다는 말을 아껴 나온 거네요. 아이 나옵니다. 형은 형통하다는 말이에요. 형기은 번창하는 것 말이다. 번창에 가지고 형통한다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막힘이 없는 거다. 그러면서 10만의 아들, 103일째 되는 날에 100일 기념하시, 하셨는데, 사실, 잠들어본 103일의 그 출발은, 우리, 이원님 가정 장자, 10만이 탄생 103일부터 시작된 겁니다. 예가담 가정인데, 새 아들을 대신할 수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 된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신만님, 신팔님, 신만님, 그리고 우리 신주님. 사실 하나, 하나, 아니. 형진 아들 신만이 중심 삼고, 103일 제처하는 것, 하늘 땅에 선포한 것, 전부 다, 전부 다 신할지어다. 신만님의 그 이제 장자권의 입장에서 어떤 뜻을 말씀하니다 아버지 계대를 있는 것은 장작권밖에 없다 천부조의 천부가 모여 하늘아버지라고 아버지 계대를 있는 것은 장작권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대가 있게 돼 왔기 때문에 오늘 개 확실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모자협조 탕감 시대는 지나가고 이때 이미 선포하실 때 모자협조 탕감 시대는 아직 남아 있어요 지나갔습니까? 유미상 지나하기 때문에, <웃음> 이제 어머니는, 이제, 디... 부자 관계의 부자 협조 시대는 넘어간다! 사탄 빛줄을 참부부 일일 때 찾아야 한다. 거짓부 사발을 뒷줄로 전부 다 도적실에 갔기 때문에, 어머니 정신상구 가인 아비를 하네. 때부터 가인 아비를 나오시잖아요. 소유권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고, 부모님 일대 2011월 첫날까지 부모님 키실 때에 2 0 1 1까지 몽땅 다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될 그 말이죠. 고약신약 성경시대 차초아다움 시대를 완성해야 된다. 예수님이 34년 기간에 왕권을 재우라는 것을 파탄시키는 것 오직 참부모님 43년 기간에 왕권적 이식을 위해 기독교 문화원을 연결시켜 아담매와 일대 역사를 마친 것을 소진해보려면 일대 중심 삼고 복귀해야 된다. 그러니까 알파로 오메가를 이제 아버님 삼대권으로서 나오잖아요. 그 대를 이은 장남이 왕권을 지배하는 전통이 있다는 제목 막이에요. 자, 복귀를 세운 대신 세운 대신 상속 가정은 하나밖에 없다. 영원한 하나님의 왕권을 장작을 통해 계대 에 있는다. 그래서 제 4차 심적원 세대 해방국이 되면은 빗줄이 연결되는 것이다. 이 아버님 말씀 좀뭐근거를 제가 대놨어문총계는 일대를 통해 대신자가 개대 이을 때까지 힘들었다. 그 개대를 이을 때까지 아버님이 굉장히 힘이 되서 요건 봅시다. 문총계가 천국을 소개했으면 지상천국 시대는 자동적으로 온다. 일대를 종진하고 그것을 끝맺지 못하면 문총재, 종교는 가다가 중단되고 만다. 대신저가 깨달을 일대까지 말이다. 그거 얼마나 힘드느냐. 고 양시대 신작 시대에 말수 많은 사람이 시대에 됐고, 이천을 타고 넘어올 수 없었다. 삼 시대를 연결시킨 것이다. 아담과정 시대에, 그다음예 수과정 시대 재림조 시대에, 하나님, 가정, 사차, 심정권을 이제 해봐야 된단 말이죠. 예, 이건 제목만 할게요. 어머님 중심 삼고 가인합요그 때문에 어머님의 그 협조가 철도철마다니 말이에요. 어머님 중심 삼고 가인합의 하나 되어야만이 참 일대에, 2014, 1월 13일 그때에 야하나님께 맞힐 수 있다. 그 말이죠. 영혼는 제목만 하겠습니다. 문종견의 일대를 통해 대신자가 기대를 잃을 때까지 힘들었다. 형질의 준비 것도 이미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왜? 준비를 시키셔야 되기 때문에 힘들었다, 이 말이에요. 준비시켜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 이제 그 준비시킨 가장 아름다운 그 희망의 그모도 그게 잊기 위해서는 절대성 순결이 아니면 순결이 아니면, 우리 이대왕 교수는 이제 하버대학을 다니실 때, 많은 사람들이 놀이를 <웃음> 아마 이렇게 숙발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미 당신은 그런 뜻을 아버님의 의중을 알기 때문에 나는 죽어지 지나는 순결은 지켜야 된다. 왜? 그는 아버님, 그런 섭리의 뜻을 이미 느끼고 해고 그렇게 준비하셨단 말이요 3대 왕권과 황족권이 벌어지기 때문에 아들 자자 자, 아들 자요게자 자 자가 바로 자 완료 여 자와 같다는 거예요. 아들 자로 완료 단계가 간다. 우리 가정의 맹세삼절이 모여 사제의 심정권, 삼대 왕권과 사제의 심정권, 삼대 왕권과 한교권이 무너지기 때문에 비로소 완료자의 아들자를 함으로 완료를 한 단계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형통형 네, 이형 들렸대요. 이 형통이 아니고 이제 들렸습니다. 형통형의 형진이가 아들아들자가 돼가지고 어머니가 없는데도 없었는데도. 어머니가 태어나 가지고 아들딸 가 가지고 정까지 완료되는 거예요. 그리 이거는 이제 아버님 이제 우리도 그러니까 참 복금 근무하실 때 일입니다. 나는 여접 나는 형기대가 나보다 낮고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형기 깃발을 들고 나와 가지고 21,100병 경배했고 나보다 낮고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메달을 만지면서 천번만번 번 기도하고 한번 놓고 얘기하고 이랬으니 나보다 낫다고 생각. 그럴 수 있는 내가 교육을 안 했는데 교육 안 했는데 우리 형님 스스로 아버님의 섭리의 맥과 그 뜻을 깊이 하십니다. 교육 안 하셔서도 우리 형님은. 이 7년부터 7년까지 명상 수행하셨잖아요. 스스로 당신, 믿음의 기대를 탐감 복귀해 오신 역사를 해가지고 다, 그거를 하셨다. 어머니가 없었는데 어머니가 태어나가지고 아들 듣는데 그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우리 형님 나왔어. 그러면서, 마지막에, 만사 형통하늘 땅에 숙정을 잡을 수 있는 형지니가 됐다. 2009년도 8월 11일이죠. 이미 지금 1월, 1월, 1월 15일, 31일, 만왕의 만왕 회복이 대화하시다. 하신, 하신 이후잖아. 하신 이후잖아. 하신 이후는 그다지, 이미 만사 영통, 하늘 땅에 습평을 막아라, 잡아줄 수 있는 형질이가 됐다. 이미 만왕을 회복, 대화하시고, 왕가까지 세번 이제 시고 축복까지 전서한 막내다. 요거는 제법 할게요. 우리 영진이가 막내인데 이 막내가 완료한다. 언제? 기원 절 가지. 일대야. 선생님은 인간 세계의 맹막내로 태어난 아벨의 자리에 있다. 사울랑이 팔라멘 맨 가운데 맨막둥이다 다윗도 2세 팔아들 중에 제일 막내고 맨 막내가 형님 자리에 가야 되고 맨 막내가 새출발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 누구에게 누구에게 이 말씀을 많이 강조했을까요? 막내가 새출발한다 봅시다. 이부터 제사 아던 심정 꼬리에서 산부모의 핏줄과 연결되어 하나 됐고, 기독교는 종교가 많지만 이 모든 것은 1 2절례한테쭉 하시면서, 막내 정심 삼고 새 출발한다는 것을 알아라, 모든 사람들 아라고 아버님도, 어머 아버님 가정의 8남매, 1 10, 아들 중에도 아들. 이게 언제입니까? 2009년도 5월 1 7일 왕권 증의식 하시고 이미 다 하셨잖아요. 문화의 고대관식다 하시고 왕년다 세워주시고 천지 천지 부모 천주 천지 부모 안식권 안착 증의식에 있었어. 전부는 증거가 청소하라. 청소하라. 다 청소하라. 아들 중에 모든 아들들 이걸 알아라, 이 말이야, 알아라. 그 어머님도 마찬가지지. 우리 형진 막내, 맨 막내가 그 때문에 완료, 다 한다는 거다. 그 때문에 내가 세월을 가던 그한 사람이 주인으로 한다. 주인으로 한다. 천재이신 맨 막내 형님이 새 출발의 주인이 되시어 그리스도 메시아 제림주 참부모님의 유업을 섭리를 다상속 받아 완료하신다는 말씀임을 우리는 확실히 알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주. 이거는 제목밖에 3대가 수직으로 연결된 뒷줄로 이미 시가 시로 열매 딸수 있는 정착이에요. 이건 4대, 4대를말이 4대. 시. 여러 열매 안에는, 열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시. 이미 시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수직으로 정옥, 정오 정착이 되셨다. 그 말이거든. 3대가 없으면 시를 채울 수 없다. 제목만 봅시다. 정오 정착 돼야 수직에 서는 것이다. 이것이 선생님이 청평에서 정오 정착이라는 말씀을 하실 때 하셨는데, 그러면 사랑의 주인은 누구냐? 정오 정착 하시는 그 기준이, 이 말씀은, 하나님, 그 다음에는 부모, 그 다음에는 삼대, 3대, 삼대가 하나되어 수직이 되어 있어요. 수직, 그래, 수직되어야만 그림자가 없어요. 선생님이 청평에서 정호 정착을 말을 했어. 3대가 핏줄로 연결되어야 정호 정착되고, 3대를 거치지 않고는 핏줄이 저의 권이 없다. 이제 3대에 대한 말씀을 좀 했네요. 4대를 따야 사랑의 열매씨가될수 있다. 이거는 좀 봅시다. 형기님을 통해 준비시켰다. 언제? 2013년 1월 13일. 선생님은 인간의 자리맨 막내로 태어난 아비의 자리에 거다 가인 아벨를좌하시면서 2013년 1월 13일까지 다 끝내야 되는데 나머지 것은 버려수 없다. 한부모가 둘이 아니야 한국의 책임자가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이대왕님을 지적하시잖아요. 참고들이 아니다. 한국 책임자가 됐다 하더라도 참부모님을 중심삼아 모두가 서나버님을 중심삼고 하시라는 거예요. 삼아가지고 딴딴딴 여기는 형진이를 중심삼아가지고 돈 준비 다 시켰다. 그러면서 또 나옵니다. 참부모 계대를 잊기 위해서는 절대성 순결이 아니면 아니돼요 그러면서 이전에 1월 1 3일 되면 구원선리가 끝난다 2001년 하나님 원권 중2로부터 출발해서 가 2012년 종결하고 지금 방금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2014년 1월 13일이면 이 땅의 천일국이 완성돼서 종화의 기틀이 구원선교가 끝나요. 구원선교, 정교도 없어지고 정치도 없어져요. 유를중심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그런 것을 아무리면 당리 아들을 다 집이 준비, 다 준비를 다 시켰다니. 그냥 선교 뭐 선교 로정 로정 하는 그 안에 그거를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다 준비, 준비, 준비 시키셨더라. 여기 나옵니다. 신전이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이 신전이 3대까지 지켜주면 보입니까? 새로운 해방, 습박을 통고할 수 있다 우리 아들, 딸 앞에 남기고 간 것을 여러분이 대신 이 대왕님 모든 자녀분들, 우리 다 포함되죠? 남기고 가면서 여러분이 대신, 3대까지 지켜줘야 돼요. 우리 의신존 이어의 대까지 지켜주면, 그 일도, 그 일이 뭐예요? 2013년 천원건식과 천일국, 천일국, 천일국, 왕국 다 이루었다고 내가 새로운 해방석방을 만민천스에 통과할 수 있는 그날이 문제라고요? 두 번, 두 번을 지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누굴 조심삼고 우리 신리를지켜줘 지켜줘요. 1월 13일의 디데이까지 끝마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좀 증거하는 말씀 아버님 증거하신 말씀이니까요 아버님 직접 증거하십니다. 우리 이대왕님 영진이가 꿈에 다 가르쳐 준다고요. 나자 영진 형님 상둥이 같아, 흥진이하고 형님도 상둥이 같고, 네. 형진이가 영적이다. 그러니까사실 이제 영진이 가정의 아버님 문제에 대한 것을 제일 먼저 우리 이대왕님이 다 기도하시고 명상 수행하시다가. 그걸 이제 아버님께 보고하시죠. 보고 아버님 발바닥까지 이효 찍었는데 그 이상 귀한 것이 없다. 아버님의 형진이 아버지 60세에 낳았다. 형진 영진 하나 되면 전화통일 다 그렇게 가르침 받아요. 지금 영진이 만나서 언어로 문의했다. 형를 그랬다. 아버지, 성인들 고향 찾아가 봤소. 나하고 한번 갑시다. <웃음> 우리 이대왕님은 이제 7년 수행기간에 저종교를다 방문하시고 다 하셨죠. 그거를 이제 얘기하셨죠. 아버지, 성인들 고향 찾아가 봤소. 오셨어요? 나와 한번 가십시다. 그래. 아버님 가시서다 이미 다 당근 복귀하시고 지금 그러십거든요 영균, 형기를 언제 형제 가인 아비로 세웠고 형제인은 만사 형통할 수 있는 거다 있는 거예요 알아라 형제는 공자며 예수 고향 4대 성인 5대 성인 이름, 있는 이름 다 찾아가 봤다고 국진 현진 형진 다 무서운 사람이지만은 그중에 쟤는 무서운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이하고 제일 무서 놈이에요. 왜선례를 하시게 되고 영진이도 그 옆편에 이놈의 간나 거짓말로 우리 집에 들어오고 위해서 공작했다 그래가지고 때려치운 거다 내가 너제로돌가는 것이 처음이다 신준이에요 신준 아버님 손자가 얼마나 많으세요 일곱 자녀 손자 그렇게 많으시죠 그런데 그 많은 신손자 가운데 대표 손자, 손자격은 장손이 누구예요? 그 손자, 살아가는 처음인데 누구냐? 신준이다! 신준! 우리 형진이 아들이, 그렇기 때문에 보들복을 받은 거지. 형진이를 중생고 부모님 모시고 전통을 만들어 놓아야 된다고요. 형진이 국제 하나지! 형진 가운데, 현진 가운데 서고, 국진 왼쪽에 형진이 오른쪽에 전체 책임자니까 바른 쪽에서 영인이 국진에도 가인나벨 준다고 한 잘한 것이 있다고 해서 자기가 옳다고 하면 안 된다 여기 있잖아요 형진이 예근는6대 종교와 1 2개 종교의 역사 다 배우라고 그랬죠 아버님 말씀입니다 아버님이 13개 종날의 모든 고적을 고적 고적 서적을 아버님 우리 이대왕님께서 수행하시면다 탄도하셨대요. 고적 13개 종날의 모든 고적 그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대왕님은 그 때문에 어느 구사를 8개국 이상 당시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신주님 얘기를 좀 지금 얼마 됐습니까 시간이? 예, 그러면, 신님에 대한 말씀만 조금. 판생이 언제시라고요, 신년? 형형제형형인 형진, 형진, 소생장관성성. 2004년 5월 11일, 2005년 5월 11일, 2005년 5월 11일이죠. 예. 형지리가 소생 완성권이다 하시고 난다. 용을 표시가 안내는 네, 여긴, 예. 예. 예. 형지리가 소생 완성이다 하시기 전에 우리 신조님이 탄생하시죠. 2004년 5월 10일. 천력으로 3월 22일. 완성권이다 선파하시기 전에 우리 신조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누가 완성권 하라고요? 형, 이, 이거 소생 잔성 완성권이다 하시기 전에 신조님이 탄생하시죠. 할아버지야, 3대가 이렇게 만나 경배하는 것이 처음이고 선생님 시대의 천부, 천자, 천손의 3대 핏줄이 수직으로 누굴 통해 가지고 참부부님, 이대왕님, 신주 이를 통해서 천부, 천자, 천손의 3대 핏줄이 수직으로 연결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을 찾기 위해서는 장성권을 황력권에 세워야 돼. 그렇지 않고는 아베리 왕이 못되고 그래서 복많은 신주님 3대 대표자로 선생님 사랑을 사실 제일 많이 받으셨죠. 많이 받으셨죠. 그러나 보기 많은 사람들에게 내대표 선생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요 이 애가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라고 부르고 부르는 처음이에 왕, 아빠, 왕, 할아버지, 왕, 엄마 그 부르는 처음 손자예요 손자 예. 네. 그래서 1살 반때 세계 1주를 탄 것이 앞으로 유명해질 것이고 120개골, 아, 이 대신 신주나님이 3살 때인가요 순례를다 네. 하셨잖아요 하나의 왕권을 찾기 위해서는 장손을 황족권에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는 아벨 왕이 못되죠. 그러면서, 이공결의 저희는 나예요, 나예요. 2009년 1월 19일, 1월 9일. 하나의 왕권을 지기시기 하는, 많은 하나, 왕의 왕을대하시기 전에는 왕이라는 것은 삼당이를 꿰어가지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인데 왕 아빠예요.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는 엄마 책임 어, 책 엄마와 책 아빠예요. 보서관에 보고 싶은 책이 있으면 엄마 아빠한테 가서 사오라와 이단야단이에요 이분 주인은 누구냐? 하면 이 공전에 저희는 나요 할아버지가 내가 없으면 없는 것 아니에요. 음? 자기 며칠하는 거예요. 자기가를 본떠 가지고 할아버지 얼마 할머니 만들었다 이거예요. 야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를 그걸... 어떻게? 하나님 같이 성기고 있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신주를가지 지켜줘야 된다. 이 아버님은 신주를 참, 할아버지를 닮았답니다. 어쩌면 그렇게 할아버지를 닮았는지 몰라. 손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내가 지내던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다 닮았어 삼대권이 그래 삼대권이 아니라 삼신 외에 태어나는 후손들 소상들로부터 세포배당의 분량이 달라지는데 그렇게 달라지는 것을 다닐 것 아담이 완성할 수 있었던 한 인물로서 완성되어야 그때문에 우리 아버님도 완전한 우리 이제 소망을 찾아오는 신주리1 3일때참 아버님 축도를 보면 엄청납니다. 그 연령이 되면 될수록 천하와 하나 돼가지고 평화의 왕골이 온천지에 넘쳐를 수 있는 축복의 문을 열수 있는 약속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님이 축복하셨죠. 천상세계 하나님을 위주로 한 모든 성, 성인도, 모든 천붕호의 집계 자녀들도, 가정을 대표해가지고 이야기를, 이야기를 축하는 이 자리. 축도로 엄청나 그러면서, 완성한 손자가 있으면, 하나님 대신, 참부모 대신 가정 될수 있게끔, 이렇게 아버님 말씀 딱, 있게끔, 이렇게 하시더라고. 이게 2005년도 5월 20일에 청해 가들어하셨더요 네. 하나님 대신, 참부모 대신 가정이 될수 있게끔. 그럼 한 시간 넘었죠? 아, 반대 그러면 이제 예. 이제 우리 영진 님, 형진 님 이제 형에게 넘겨 줬으면은 가이라을에게 줬으면은 현진이는 동생 누가 하나 되 하나 돼야 됩니까? 누가. 우리 영준 님이 현진 이다 넘겨 줬다아 하불 말씀. 동생 북진이가 하나 돼야 된다. 네, 이거는 이거 수인 거를 하신 역사가 나온다. 예. 예, 요, 마지막 요구만 한 번, 예. 예, 요거만 같이 한번 보시고요. 지금받는말 음, 축복을 다 아버지 우리 영리가 다 직접, 직접 아버님께서 약혼하셨는데 우리 대원님께서 축복을 직접 하셨어요. 예요거 봅시다. 요것만 같이 전 부모님의 축복을 전선하이다 지원한 다음에 한 달은 한달 뒤에 한날 뒤에 하신 말씀이에요.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했으니 그것을 드다워칠 사람이 없어요. 그것에 불 순종하는 사람 지옥 밑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데. 거꾸 자비로 하는 거예요. 왕자로부터. 아무리 왕자 아버님 가정의 모든 아들, 아들들 왕자권이 갖다 있더라도 왕자로부터 나라 떨어져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 이렇게 아버님이 분명코 선포를 했어 만에여 만화에 의한 대관식 참부를 축복 전수하신 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희생시킨다 희석희생 a i d 될 때에 어디 d 간다고요 i 그것을 불순종한다든지 a 친다든지 어떻게 되는 거 s 지옥 미 h 그것도 지옥 미 e s a i 고 he 로선 i d he 권 a i d he said, 언제, 2009년 12월 12, 16일이면, 만왕의 왕, 하나의 왕, 대관식을하신한달 뒤에, 30일 뒤에 이 말씀을 선포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지금 가정연합의 모든 분들, 다 어디, 어떻게 됐어요? 물론, 제 어머니만 마찬가지, 어머니 마찬가지죠. 현진이도 마찬가지죠. 이거 대왕식 부정하잖아요. 이거 안 믿잖아요. 오히려 반대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버님께서는 이미 삼자구도섭리를 낱낱이 소성하게 이미 발표, 선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걸 몰라서 그런 거죠. 몰라서. 섬리를 아버님 섬민의 맥을. 선대와굳도선 맥을 모르기 때문에 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아, 아, 알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그 사람들이 몰라서 모이 못하는 모든 문제까지 우리가 책임지고 이대왕님양이은선대왕권을 보심의 도리와 책임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아버님의 말씀 그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가 책임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종교왕 왕비되시기를 간절히 지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웃음> 감사하신 아버지는 복귀된 천도, 천주 청평성산에서 아버님의 특별한 은총 은총 문사 가운데 살아왔던 저희들 오늘 아버님 말씀 따라 또 이대왕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족한 소자가 아버님 주신 말씀 또 정리해 주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그 말씀과 함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공유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조심을 진실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저희들 가슴 가슴 빼골수에 사무치게 해주시고 또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모든 왕견도 살고 있는 우리 불쌍한 우리의 아버님과 인연된 축복 가정들의 아버지여 그 무슨 모습들을 생각하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먼저 주신 은혜은 청을 가지고 그들을 참 아버님 과한권으로 이번 여왕님 귀한 조국 귀한의 아버지 은총원의 안에서 함께 삼부모님과 삼대가 모실 수 있는 그 귀한 축복의 기회를 아버지여 조국의 우리 아들 딸들이 놓치지 않도록 성령의 역사 안에서 충만 충만 충만으로 아버지의 승리권이 이땅 위에 또 한국당에 아버지 임차게 붙착갈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까지 아버님 함께해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릴 때 축복중심과정 소야함 이름으로 감사 보고하려 사옵나이다